여기가 이와 지금 러들서뭐 하려고 이거를? 쌩쑥으로 그냥 응. 씻어서 넣을라고 된장국 조갯살 응. 넣고 또 그럼 시원하겠다 그래. 어. 쌀뜨물 받아가지고 이제 쑥국 끓이려고 더 맛있어 쌀뜨물로 끓이면 응. 그건 조갯살인데 이제 생것이니까 저쌀뜨물에도 한번 헹궈야지 이렇게 씻어서 물기를 빼주는구나 이거 된장을 넣고 개야 어. 돼. 아 이렇게 된장을 으깨주는구나 응. 어, 뭉쳐지지 않게 응. 아 바지락도 넣어 응. 응. 쑥을 씻어주고 응. 쑥을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펄펄 끓을 때 응. 응. 이렇게 쑥을 넣고 응. 이거 고추가 들어가야 돼 응, 언니. 얼큰하게 응. 간을 봐야지 고추도 넣었구나 응. 간을 봐야지 응. 아니 맞아 어, 쑥향이 아주 좋다 응. 감강기가 좋네 응.